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계속 팔복을 읽고 있죠. 팔복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팔복하면서 팔복을 다 읽죠. 외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번 3절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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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을 한번더 우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설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어 <웃음> 지금 팔복 오늘 이제 복으로 말하면은 세 번째 복이 되겠죠.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늘은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 온유한자 복이 또다.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 자, 여러분 이 온유하면 뭐가 좀 생각 나세요? 온유하면 부드럽다, 또 유순하다, 뭐 착하다. 어,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온유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 관계 안에서의 어떤 부드러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한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부드럽고 온순하고 착하고 유순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온유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인격은 사실 다 온유해야 되죠. 어, 왜 그런가 하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오늘 좀 반응, 반응하셔도 돼요. 틀렸어도 돼요. 예,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좀 가지시라고. 자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어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쭉 한번 외워봅시다. 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안에 온유가 있죠. 이게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제 온유한 성품과 인격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신 것을 또 믿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죠? 나는 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배우는 사람인데 주님이 온유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온유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르게 이해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온유는 사람에 대한 온유예요 그런데 더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한 유순한 순종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온유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순한 순종의 태도, 이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지는 태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지는 태도. 그래서 헬라우로 이 온유를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힘이 잘 조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잘 컨트롤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어떤 특성. 여러분, 길들여진 망아지 있잖아요. 길들여진 망아지를 가리켜서 프라우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거친 야생마가 있어요. 거친 야생마를 준마로 그렇게 바꾸려면 상당한 조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그 노련한 조련사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야생마, 거친 야생마를 그 어, 조련하는 그런 어, 내용을 TV나 한 번씩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야생마 이 다가갈 때만 난 알죠. 길길이 날뛰고 왜 자기 멋대로니까. 야생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 야생에서 자란 그 말이 주인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그 준마로 어 길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많은 숙달된 훈련사로부터 이 조련을 잘 받아야 준마, 풀하우스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풀하우스다. 잘 길들여진, 그뭐의 길들여지냐?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복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온유가 그 단어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온유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 부드럽고 착하고 유순하고 온순하고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태도, 내 신앙은 정말 온유한가? 자, 이것부터 먼저 좀 챙겨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 내릴 때또 중요한 선택을 할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선시하는 내 어떤 삶의 태도가 있다 어떤 일을 할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의 첫 시험을 대면하셨죠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저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너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때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손해가 될까? 이게 이익이 될까? 이게 내가 해가 될까? 내게 복이 될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결정을 내리는 자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때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결정을 내리는 자. 그런 자가 되길 바란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도는 어떤 선택 앞에서 이기냐 손해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다. 이거 먼저 우리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모세의 인품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자이 사람 모세는 같이 읽읍시다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 성경이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최고로 온유했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이런 온유함은 그가 처음부터 지녔던 성품이냐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궁중에 살때 자기 동족을 애국사람이 괴롭힌다고 그애국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지도 않았고 성품도 온유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런 모세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느냐 그 말은 오랜 세월에 걸친 시련과 또 좌절과 성숙을 통해서 길들여진 성품이다 아마 민숙이 12장 3절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양치면서 그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히 깨뜨리셨어요그 광야에서 깨뜨리는그 과정, 그 시련을 통해서 모세 성품이 다듬어져가고 온유함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는 타고난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실현과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온유함을 채득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제가 그냥 순종해 나갈게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추리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답게 길들여지기를 원했거든요 애국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고 온유암으로 채득되지지 않고는 가난에서도 애국처럼 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년 40년의 이 기간을 연난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따듬어 가시고 성숙시키는 바로 그 부분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광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에 나올 때는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나 걸렸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데는 큰 방이었지만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애굽의 그 속성 세상에서 묻었던 그 어떤 나의 예습관 이런 것들을 벗어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래의 축복은 400년 넘게 길들여져 온 애굽의 죄와 습관을 이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앤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러의 생각과 그들의 고집을 끊는 과정이 광야였다 그들의 생각과 삶에 배어있는 애굽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던 것이죠 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 따라 저들이 어,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할까요? 또, 텐트걷고텐트 텐트 치고, 또텐트 그 메고 그 광야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야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 또 걸어야 했습니다. 자, 며칠을 걷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불편해요. 아,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좀멈춰줬으면그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소원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멈췄습니다. 하 이곳에서 좀더 오래 머물렀다 갔으면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또 보따리 싸고 장막 걷어서 또 따라가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 잠깐 머물 줄 알고 짐도 다 풀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하셔요. 구름기둥이 3년 동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길들이는 축복에 과정이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했을 때야, 가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입술에 그 삶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고, 아무리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길들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사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언제나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길들이지 못하도록 항상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계속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말하면 영증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진 거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주를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 하루아침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부러지져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까지는 어느 날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한순간에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옛날 주인이 또다시 주인 노릇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애굽에 바로 보세요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놓아주고도 또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저들을 잡아오려고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는 마귀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각자 세상이 나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신앙직 몸부림을 계속 쳐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길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 이러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 오경 읽는데,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적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좀 빠져보게 만드는 좋은 훈련이니까, 꾸준하게, 꾸준하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의식에 하나님 말씀이 적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적게 되는 만큼, 세상이 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내 삶과 내온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쳐들 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유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으로 신앙의 몸부림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영성이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잘 길들여진 사람인가? 그거 이 시간 꼭 점검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 이어 기적의 사건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살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동상 이몽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동상 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고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고 예수님의 꿈이 달랐고 제자들의 꿈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 제자들이 생각해 아, 예수님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메시아가 될 거니까 그때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떨어지지 않겠냐? 나도 한자리할수 있겠네? 그런 계산도 했어요. 이, 이게 야망인 거죠. 근데 그런 야망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고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또 그런 야망 때문에 제자들 간에 누가 더 높으냐? 네가더 높으냐? 내가 더 높지? 막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베세다 광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그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죠. 이 오병 이어가 일어났던 그 장소는 굉장한 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최대의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군중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려고 수많은 무리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야 기다리고 기다리는 전로의 찬서다 때가 왔다 귀하다 예수님 왕 메시아가 되는 때가 온 거라고 그때 그 생각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큰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위험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고는 황급히 제자들을 배를 태웁니다. 야야야야 빨리 여기를 떠나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빨리 가라. 여러분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재촉하사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 사다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셔서 다 급해 하셨다는 게한 시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위험해지니까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다 만난 기회인데 이제 왕이 될 때가 됐는데 드디어 때가 왔는데 아, 그 길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에 어떻게 제자들이 순종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떠나야 합니까? 아니 주님 꼭 떠나야 합니까?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까? 군중들의 바람대로 저 무리들의 소원대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도 지체 없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순한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제자가 아니구나. 동상 이모도 하긴 했지만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구나. 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떠나라 한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을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것이 신앙이구나. 믿음은 그래야 하는 거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자, 또 일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바람이 거슬러 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거슬러 불렀다는 말은 배가 이쪽으로 가면 뒤에서 바람이 불면 배가 쑥더 빠릅니다 거슬러 아, 맞바람을 치는 거예요 맞바람. 풍랑이 일어날 정도로 맞바람을 쪘으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왜? 실제로 이제 가기가 어려우니까 바람이 막 거슬러 부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풍랑이 너무 크게 일었으니까 순종하며 떠났던 길인데 바람이 거슬러 못 가게 되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주님, 저희들이 불순종해서 못간게 아니라 바람이 너무 그세게 불어서 못 갔습니다라는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그슬러 부는 바람과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뱃머리만 돌리면 그슬러 부는 바람은 뒤에서 부는 바람이 되어서 노를 젓지 않아도 자기들이 머무르고 싶었던 베스다에는 노졌지 않아도 그냥 숨품에 돋단 듯이 밀려서 쉽게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 풍랑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주님께 대한 온유이구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근로편으로 가려고 그친 풍랑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걸 우리도 배워야 된다 흉내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구나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드린 인간적인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늘 기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너무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거기서 예수님 당신 뜻을 꺾으시는 거죠 자, 말씀에 길들여지는 장면이에요 온유함의 장면이에요 신앙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 뜻, 내 소원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 있죠? 미신적인 종교의 모든 목적은 그 어떤 신의 수단과 방법, 그 어떤 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미신적인 종교의 목적은 그 신의 수단과 방법과 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 그게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사는 것 필수적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온유함에 우리 살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에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서 사는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이 또다 온유한 자여 그래서 이 복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것참 좋아합니다 합리적인 것. 그리고 논리 정연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깔끔한 것,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정리도 안 되는 것. 그게 맞지 않으면, 그게 맞지 않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이들과 잘 섞이고 싶지 않아요. 왜? 섞일 때마다 부딪혀요. 섞일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거 참 좋아. 저 또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논리와 내 합리성과 내가 추구하는 깔끔성하고 맞지 않으실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깔끔하지 않은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테스트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처음 읽을 때 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깔끔하시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려면 꼭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테스트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 이삭을 다큰 이삭을 결박시켜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 연출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 깔끔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 참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따르기 힘들죠. 왜? 논리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 논리, 내 이성에는 이해되지 않으니까 따르기 힘들어요. 하지만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최소한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논리로 다풀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 논리로 풀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시죠 초논리적 초합리적인 것내 수준으로는 논리와 정리로는 따라가기 힘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논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서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따르고 이게 부족하지만 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해되면 이해하고 따르면 되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돼도 따르고 왜? 하나님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요 그 거슬러 부는 바람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야, 이게 참 신앙인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자기들의 욕망은, 자기들의 생각은 그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 잊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게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떠나라고 하시고 그게 순종해서 떠나는데 바람이 막거세는 거라 야 그때 뱀머리만 돌리면 다시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보려고 그그슬로 오는 바람과 맞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풍랑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가보려고 애쓰는 그 제자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정말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위 출신입니다. <웃음> 요즘은 방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웃음> 제가 군인을 방위 갔다 왔어요. 그때는 몸무게도 조금... 딱 깐다 깐다 해가지고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잘 봐줬어요 그리고 좀 시력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해가지고 방이 딱 나와서 제가 아우 잘 됐네 그러면서 제가 군대 생활 하면서 교회 꾸준하게 숨긴 적이 있는데 제가 21살 때그 창원 39사단 지금 거기 부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제가 3주간 군사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군사훈련 받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재미난 장면이 있었어요. 딱맨 처음에 이제 군사한테 이제 훈련 복다입고 여러 날을 뭐만 시키는가? 앞으로일까? 뒤로 돌아일까? 우양 앞으로일까? 차양 앞으로일까? 소위 말하는 제식훈련이죠. 이걸 몇 날이고 시키는 거예요? 몇 날이고. 모였다면 앞으로일까? 뒤로 돌아일까? 의형 앞으로, 체형 앞으로, 뒤로 돌아, 이까. <웃음> 아, 그게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아니, 몇번 가르쳐 주면 될 거를. 맨날이고, 모였다 하면 앞으로일까. 뒤로, 무슨 어디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아니, 앞으로일까, 저걸, 저걸, 며칠씩이나 그렇게 시키나? 제가 투덜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 그게 군인이구나. 방위도 군인이니까. 군인이 발련 훈련 중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제식 훈련이잖아요. 그거 일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 훈련 받는 거죠. 근데그 제식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은 명령하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 뒤로 돌아갈까 면 뒤로 돌아가야 되는. 이게 되지 않으면 군인이 될수 있지 않을 뿐더러 전쟁 못 해요. 전쟁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관이 앞으로일까? 하면 아, 왜 앞으로 가야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럽니까? 상관이 앞으로일까? 하고, 아, 우리 토론하고 결정합시다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합시다 아, 그럽니까? 저도 민주적인 거 좋아하지만 그건 전쟁터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단순히 가 하면 가고 서 하면 서고 이런 훈련이 군인들은 필수적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힘들고 짜증나는 훈련이지만 그때부터는 그냥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로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달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하나님 이해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 내게 복 주시려고 내 잘되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과 따르고 자기 계획과 그러니까 달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싸우는 이 신앙생활 몸부림치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 이 온유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면 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와는 안 맞아요. 튕겨내버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은혜가 되기도 해,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바꿔야 돼.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아또 그게 싫어 그래서 또 내려놓아 버려 이건 온유함이 계속 내 안에 체득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오라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지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이 그슬로 부는 바람을 향해서 뱀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슬러 그 싸우는 그 몸부림 그것이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온유함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있다면 너는 정말 복받은 자다 이 복을 받아라 이 복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백성이 될수있나요 아, 천국백성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내가 지금도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내가 다 애써야 되돼 이렇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온유함의 복이 뭐냐? 하오 온유함 그 자체가 복이지. 딴게 뭐였어요? 내가 온유함으로 산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 온유함 그 자체가 복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답니다. 땅을. 야이세 번째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에요. 땅을 준다니까 <웃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세적으로 볼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시죠 그렇잖아요 말씀에 길들인 자를 쓰세요 모세를 언제 쓰십니까? 40년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 모세를 딱 붙들고 내 백성을 내보내는 출애굽하는 이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졌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혔듯이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당신의 뜻을 바로 그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온유하지 못한 자는 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트려 쓰시는구나. 단련시켜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위해서 들으시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데 나아가서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디모데우서 2장 12절에 너희가 참으면 너희가 온유하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사는구나 온유한 사람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온유함의 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온유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디코드 한번 잡아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곳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번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데 순정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펠복의 제3의 복인 온유함의 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탐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시고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제가 잘 훈련 받고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빚어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더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이게 그냥 믿어지고 믿어지니 순종이 되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을 받아라 이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계획과 달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믿음이 제 믿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입니다라는 신앙 갖고 살아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까지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간또 차원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예배합니다 오늘 11조와 여러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흔물을 연락하여 주셔서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